지난 시간에 본 혼인의 신성함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나머지 실개명의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웃음> 교회와 신자는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웃음> 삼간다는 말이 어, 쉽지 않은 말인데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려고 하거나, 그, 주의에, 주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욱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최상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주의를 최고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들은 말씀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삼간다는 표현이 간절한 마음을 표시합니다만 그 표현으로 부족해서 더욱 간절히 하고 비교하는 부사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교급 표현은 사실상 최상급 표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웃음>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지키고 순종해. 지킨다는 게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잖아요. 그 말, 이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덕성을 발휘하고 모든 관계에서 의의를 이루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아까도 오전 강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교제를 할 때요. 사람의 말로 떠드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누린 것들을 나눈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같이 있게 해 보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그것처럼 신령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수잘되기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하고 그러면 이게 그 말이 성신을 의지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 떠도는 풍문 풍문은 그얘기한 하나 듣고 지켜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풍문얘기한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죠. 교제한다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신령하게 한 사람은 사람과 신령하게 교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간절히 상관한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형제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대피존물에 대한 책임도 다 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책임도 다 하고 본연의 책임도 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얻는 것보다도 일정한 양식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기울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여기 나오죠. 거루관선자가 이렇게 간절한 <웃음> 심정을 교회와 신자에게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게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기름을 쥐어보세요.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미끄러져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게 이게 떠내려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울이지 아니하면 교회와 신자가 배도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세상 사조대로 살아가는 거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나가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아니면 딴 생각에 팔려가지고 그 말씀이 다, 기운을 다 뺏겨버리고. 아니면, 그 어느 정도까지만 흉내내다가, 나머지는 자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게 이제 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브리서가 여러 번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사들로 <웃음> 하신 말씀을 위반한 범죄와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이 어떤 보응을 받았습니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토의 교회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토를 전하고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그래 아주 공포 영화를 보는 것뭐 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왜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인 줄 알고, 이제 신자라면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주님께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그 영광인 줄 아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한다고 그러면 심판자가 자기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자기가 무슨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한. 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의료를 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논죄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이제 선고를 내려요 예? 선고를 내리면 얼마나 그위험한 너, 너희는 그, 원수에게 핍박을 받으면 위에서 기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이제, 그 자기가 심판하는 거. 자기, 자기가 심판해. 상, 상대가 경범, 경범죄 졌는데 완전 중범죄인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살인죄인 영원한 형벌을 내려버려 이게 무,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심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랑 같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거룩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요시아 때 말이죠. 제가 요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하면, 요시아 때 얼마나 교회 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개혁을. 근데 요시아가 왜 죽습니까? 신흥 바벨론 세력이, 예? 그, 팽창해서 아수르를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누구한테 도움 요청을 했냐면 바로 르고에게 도움 요청을 했어요 바로 르고가 올라오는 걸 막으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요시아가 그 주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 다시 유다가 힘들다. 그러니까 애굽을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래서 나가서 막다가 죽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이꼭 죽음이 아합이 죽은 거하고비슷해요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요시아를 욕하려고 하는 게,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어떤, 끝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수르 세력을 쇠하게 해서 요시아가 잠정, 잠시라도 독립적인 형태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 통치 기간 동안.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교회 역, 저기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거룩한 심판을 면치 못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무슨 지옥에 갈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들을 뭐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근데 더할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할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 그게 참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빛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그 생명이 산자라고 하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 말. 아무리 무슨 그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상황 보잖아요. 그 얼마나 잘한 일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데 이게 진짜 핵심적인 거빼먹고럼 초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일이 생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 그 존재를 붙들어주는 생명과 같다. 그게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백성. 그걸 그냥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등 안이 여긴다 그리고 쓸데없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돼 사실. 이큰 구원을 바꿔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그 하나님을 믿고 명령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11에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사장 2 절에 잠깐 참조해 봅시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변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음. 그러니까 듣, 듣, 듣, 듣는데 믿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는그 순종이 열매인데 순종이 열매예요 그의 품격이 그리도 교회 아로서의 품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진짜 세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즐겨 따르는 자로서의 성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계명을 지킨다고요.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보장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그 이미 천사로 주신 말씀을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못 돌아간 게 우리 앞에 거울처럼 있잖아요. 근데도 그 말씀을 등안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등안히 여기는 거는 내가 그걸 뭐못 들었다는 게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자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방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성신인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 열매를 맺. 개인적인 무슨 개인적인 뭐 영광의 열매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의 그 응답이 아니. 교회적인.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토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자기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토만, 오직 그리토만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토만이 아니라 전 인생이 다 그렇게 행복 그렇게 그리토 중심으로 계획하고 그리토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리토 중심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생명 있는 자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고, 그게 열매예요 이, 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그리토 안에서 완전히 보장, 이신칭이가 보장되고, 뭐 영화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게 그걸 기계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책임 100% 우리 책임 100%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가 하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하셨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듣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를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때도 적용이 되고 다윗 때도 적용이 되고 그리 또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거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속사의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간절히 삼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는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지 아니하는 백성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영광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실 것이고 심판의 형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례 원리를 가지고 신약의 세례에다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 할례 받는 자는 다 구원받는 그거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 세례 받는 자 다고, 물세례 받은, 성신세례를 받은 자. 성신세례를 받은, 성신 받은 자는 반드시 아버지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순종치 않는 거고, 골라서 듣는 거예요. 스스로 말을 주의하지, <웃음> 안 씁니다. 스스로도 말, 그, 그 말, 말을 주의하지 않 주님의 말씀. 이게 그러니까 말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어디 방향이 없어요. 향방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신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향방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자기 중심에 세상 떠돌아가는 풍문에 그,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그 포도원의 그 마다들 같아. 일시켰는데 예, 해놓고 안 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가 싫은, 힘드니까 안 가요. 일하긴 싫고 어, 그 앞에서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예는 해 놓고 자기 힘드니까 절대 일을 안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이, 아니라고 했다가 아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지 가서 열매를 맺죠 <웃음> 포도원은 사실 그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뭘, 뭘, 어떻게, 자기가 새 생명인 걸 어떻게 발휘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행위로, 다온 전인격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이해한 예 사람, 이해한 예 사람의 열매예요. 참, 참으로. 고린도 후서그 1장 17절로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 스도 안에서 이해라고 했요 예. 과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든지 예 아니라 아니 하든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이해했으면 예 순종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그꼭 포도원 포도원의 그 마다들과 같다. 아멘 해놓고 안해. 아멘이 예와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볍게요.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본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로, 그 두배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인생이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실로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려고 뭐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명령하죠. 그 제가 어떤 이번 주간에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날라오는 신자예요. 신자인데 날라오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뭐 팔다리가 막고, 엄청난 타박을 입고 고통스러워해. 근데 이 사람이 막 불평을 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거 맞게 하냐고. 근데 그 바로 앞에 주님이 그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거다 맞고 계셨어. 잔돌만 넘어가게 하셨다. 이거. 죽지 않으면. 참 의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진짜, <웃음> 주님이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다 받았지. 그러니까, 그, 내가, 날 중심으로 나왜 이렇게 괴로움,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괴로워, 괴롭다고, 그건 명암도 못 내미는 거 아닙니까, 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무슨 복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엄마 조금 길만 막히면 참 인생이 다 막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도 못 취하고 열매도 못 그래서는 안된다그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고 가장 힘든 건 당신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놀라운 <웃음>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그요 그 타협하면 절대로 안 맞을 일을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면 그것이 의로움. 왜냐하면 그분은 말한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말의 시가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된 일들을 우리 말로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야 그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인격이 주님과 함께한 인격으로서 의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장이고 거짓말 정신병자인데 우리는 중독자들이고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주님이 그 함께해 주셔서 빛을 비추셔야만 빛을 드러내는 우리 참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그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야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 괴로 살아가는 건 전부 불의하고 오만한 자의 길이죠. 자기 괴로 살아가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는 것이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도 시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보를 면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의로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실로 우리에게 그 선한 것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말씀을 건네는 사실, 그것도 피조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사실, 말씀을 건네면서 우리를 가까이하시는 사실만큼 우리를 높이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뭐 형이상학적인 분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상학적인 용어 고차원의 용어를 써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우리 수준에 낮춰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주시면서, 그, 고 차원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성육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자기를 낮춰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어리고 어린 자식을 사랑해서 옹아리를 흉내내어 말을 건네는 것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금령이나 창조 명령에 관한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성숙했다고 자랑하는 무식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선악과 금령을 함부로 말,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아담에게 내리신 것은 한낱 피존물인 아담에게 가장 가벼운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즐거운 조건도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그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 조건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시공 안에 갇혀있는 존재죠. <웃음> 지으신 분이 마음대로 그 조건을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호과 금명 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한낱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조건 없는 상태에 있는 피조물이란 업을 성설입니다 <웃음> 그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시고 그런 조건을 부과하시는 분입니다. 선악과 금령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선악과 금령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비전물이 아니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어두워졌다 손치더라도 그나마 허락하신 이성의 빛으로 정직하게 창세계의 말씀을 살핀다면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탁월한 정신이나 신체적인 기능을 주신 것이나 또 만나 심지어 그 돕는 배피를 지어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한낮 인생을 만나 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선옥과 금령을 위반할 이유를 찾는 것은 죄의 신비를 아는 것만큼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의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범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가난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한 것은 사실은 당연한 요구예요, 주님이. 뭐, 어린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뭐, 여자들이 뭔 죄가 있다고, 노인들이 뭔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하나.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더큰 사랑을 배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이죠. 각색정욕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거죠. 음. 우상숭배를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제 그런 결과를 낳 각색정욕의 이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나가는 것.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높이고, 경외해야 될 분의 자리에 세상 것을 놓으면요. 자기를 놓으면, 자기 쾌락을 놓고,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을 거기 앞에다 놓으면, 그 사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웃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7개명에 관하여 공부할 때 혼인규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비정밀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은혜 베푸신 사실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여전히 계명을 베풀고 계시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명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생활이 지침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무슨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든지 조금이라도 내 형편이나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혼인규례가 창조규례로서 또한 모세율법의 근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신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친히 보존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은 소명이에요. 그리스도 이따가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리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기관 아니에요? 그 사랑 관계를 그러니까 그리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 정상한 혼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자기 쪽에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수준에서 이상한 혼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백성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친히 보존하시는 것이 이제 이 혼인 규례인 것이다. 음. 물론, 이제, 혼인하기 전에, 어, 혼인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경우가 다르죠.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거센 도전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날 동송회를 비롯해서 음란한 현상이 심해지고, 아울러 이혼이 다반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그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사사라운 도덕적인 일탈도 아니고, 사회적 관행의 변화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혼인의 신성함을 해치는 심각한 죄이고, 혼인을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도전입니다. 창조 질서를 위토롭게 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신성함을 해치는 죄는 거룩한 나라를 위협하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은 우리가 신령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적입니다. 우리가 제7개명을 공부하는 것은 그저 좀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좀더 점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며 신령한 전투를 <웃음> 치르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다내 개인의 마음의 위로나 양심의 평정을 위한 문제가 아니, 아니라 이 역사 위에 거룩한 교회가 서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개인적인 합의나 사회적 관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입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가정이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완전히 실존주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 사실, 음욕 때문에 혼인하라기도 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근본 뜻은 이제 혼인한 상태에서도 간음을 할수 있잖아요. 그 색을 탐해버리면, 색을 탐해버리면 혼인한 상태에도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 한껏 누리는 차원에서 그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주 정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혼인.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고 교회도 돌려버려요.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고 안 필요하면, 자기가 더 급한 거 있으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려버린다니. 그 악한 겁니다. 두 번째, 혼인 관계의 독특성과 <웃음> 그, 그 실질에 대해. 사도가 교훈하는 혼인 관계의 독특성.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인제조를 창조 규례 가운데 하나로 친히 세우시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혼인관계를 율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신자의 본분을 교훈하실 때에도 역시 혼인관계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2 2절를 읽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힘이 세고 폭력적이니까 그냥 맞이 못해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더 우선인 거죠, 항상.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것은 이제 혼인관계, 부모자식관의 관계, 사회주종관계까지 의다 포함하는 건데 거룩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륜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긴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서는 부부의 관계곧 혼인관계를 다루고 있고 6장 1절로 4절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회에서 가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입니다. 종이 가정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신임하는 종에게 기업을 잊게 하려고 한 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담메색 엘리에셀, 상속자가 담메색 엘리에셀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그런, 어, 유대적인 사상, 히브리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 사도가 인륜 관계를 가정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13장에 가면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넓은 사회라는 맥락에서 그스도의 윤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 신령한 전쟁에 관한 교훈에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세력에 대한 것은 견고한 진을 파한 것이라고 랬죠 그 천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스 4장부터 신자의 삶과 윤리를 나아가면서 5장 후반부부터 인륜관계를 다룰 때 <웃음> 가정의 관점에서 인륜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그리도 안에서 새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장에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도를 스 머리로 한, 그게 몸인 지체로서 말이죠. 이미 하늘에 앉혀진 승리한 교회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했고, 부모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관계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웃음> 사도가 이런 관점을 택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란, 이 권속이라는 말이 하우스홀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가정을 가정 얘기하는 거예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다, 이 말. 이 말씀에 이어서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특성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또,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로소의 교회, 그런 걸다 봤지 않습니까? 교회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이죠. 교회 정체성을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그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속인 교회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그 가정,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요건데 에, 사도는 음,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인륜 관계에 대하여 교훈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륜 관계가 끝나면 영원한 관계,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가정제도는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때 뭐 남편하고 만나야지 자식하고 만나야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완벽한 저 부부관계를 누리는 각자 그런 관계로 영원히 가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촛불하고 태양하고 비유하잖아요 촛불이 태양 앞에 가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런 관계라는 것은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그, 그 우선되는 관계고 완전한 관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그걸 아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그걸 넘쳐가지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돕는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경건한 후사를 하고 그렇게 서로 도, 와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서로 뭐, 신혼 때부터 뭐, 이 실력 싸움 해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너한테 여기서 지면 평생 굴복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가정을 꾸리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토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서로 실력 다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아다다 같은 그런 상대라도 예그 평강공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아다다도 못한 존재 아다다 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바보 온달보도 못한 존재 정신도 나가고 예? 귀신에 팔려 있고 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예? 예? 그 그런 존재인데 자녀를 선언해 주시고 시, 시, 창기위도 우리 같은 창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처녀처럼 여겨서 신부를 삼아요. 그 얼마나 그, 그 사랑이 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이 둘이 싸웁니까 부부간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웃음> 사도는 그 그리토 안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맺는 인륜 관계에 관해 교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모의 소명을 잘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리토께서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을 잘 배워야, 그처럼 우리가 그리토를 섬기는 태도로 육신의 상전을 대하면, 틀림없이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내와 관계를 맺어야죠. 또, 안, 남편이 또 설, 설사 그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게 서, 선교사고, 그게 저기, 목회자 아닙니까? 가정 목회자. 그게 주님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 그 서로 조금 더 받아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 이게 어, 어린애 짓이죠? 어린애. 그러, 그러면 진짜 그리토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벌써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진솔하게 응. 살아갑니다. 진짜 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어도 더 이상은 못 참어. 이런 소리를 안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 된대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